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예 축불 예 어손 키스 뽀뽀 뽀뽀 사랑해요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촛불 촛불 후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뽀뽀, 뽀뽀. 뽀뽀.